그래서, 그러면은, 요렇게 내리시잖아요. 아, 하나 안 가보겠다. 이렇게, 우리나라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신문화가 들어왔잖아. 이런 애였죠? 어. 그리고 최초로 생긴 학교가 부산의 이화유천. 이화유천이 부산의 일기로 생긴 거예요. 서울은 나중에 생겼어요. 성교사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음. 우리 문화가 외래 문화. 오른발이 앞에 왔어, 춤이. 응? 근데 우리 막 토석? 한부 원조기. 속고춤이든 장고춤이든 징이든 풍물이 우리나라의 원조잖아요. 움직이네. 풍장치고 막 비가 안 오면 기원하고 다 풍물놀이 했었나요? 굿보다 풍물이 먼저였어요. 눈처럼 봤다 돌면서 또 풍년되게 해달라고 비 오게 해달라고 해다 풍장치는 거예요. 풍물놀이가 풍장이할수 있나요? 전부 다 왼발이에요. 장구 쳐봤잖아. 네. 그치? 전부 다 왼발이에요. 응? 응? 전부 지 진도 다 왼발이에요. 근데 그 문화가 바뀐게 원래 문화예요. 오른발, 딴딴딴, 딴딴, 이거요 그래서 우리는 무속 안에 있는 진구가 토속으로 그냥 가요. 왼발이 앞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하반에 가서 기본하면 오른발 앞이하잖아 응. 그럼 좌우에서 어디부터 해? 한번 발 디디면서 해봐. 하나 어떻게 해? 하나, 둘, 셋. h 우세발 he? Hanna,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seven, eight, nine, t e 오른발 e l v e 외래 문화 들어오면서 선교사가 네. 생기면서 우리의 풍물문화가 오른발로 생겼다고 어? 그래서 모든 게 오른발로 학교 교육을 시작하잖아 어. 어. 그러면 은 오른발이 네. 먼저 나가면 좌우세가 어디부터 하냐고 입시, 그치? 이렇게 딛고 네. 할때 오른쪽부터지 쭉 나가서 네. 오른쪽, 네. 왼쪽 좌우세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른쪽 왼쪽. 그래 오른발이 또 나가죠. 그치? 네. 그러면 왼발. 이건 기본이잖아. 이렇게. 오른 왼쪽. 그치? 네. 그럼 발이 내려갈 때 딛어서 굴신할 때 이렇게 손이 같이 나가잖아. 이렇게 하면 못하잖아. 그치? 눌러주고 그 다음에 들어주고 눌러주고 들어주고 그지또 눌러주고 들어주고 이렇게 나가잖아. 그럼 좌우세가 왼발이 아프면 왼쪽 오른쪽, 왼쪽, 밀어야지 들리지, 그지? 그리고 왼발이 또 나갈 수가 있지 왼발이 일이에요 저희는, 오른발이 이이 아니고 그래서 도살풀이 하는 사람이 어디서? 왼발을 내놨는데 오른쪽으로 했다 틀린거예요틀린거예요 틀린 자기 춤대로 가고 있는거예요 이론으로 가려면 왼발을 가야돼요 춤도 안돼요, 이렇게 가요 왼쪽 오른쪽 왼발이 하나야, 셋. 세 네? 들어야지, 맞죠? 밀어야 들리죠? 어, 근데 오른쪽, 왼쪽, 왼발 들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못 밀어요? 이렇게 들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론적으로 그래요. 응. 누가 틀렸는지 잘 몰라, 나도 아직은. <웃음> 보고서 틀리면 그런 거라고. 응.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끼는 거는 짧은 수건 잡는 거. 그치? 아리랑 부채 잡는 거, 부채침 잡는 거, 소품 잡는 거, 틀리죠? 짧은 수건은 끼워도 돼. 긴 수건은 끼면 안 돼. 감어줘요. 감어. 그래갖고, 이걸 다 펴. 펴서 이렇게 내려서. 내려서. 이거, 이거, 이거 소품하고 상관없어. 그냥 충대는 내려.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응, 안 떨어져. 그럼 여기를 이렇게 잡으세요, 엄지로. 이렇게. 엄지로. 이렇게. 그럼 여기서 차려져서 이렇게. 기분하고 똑같아. 힙 쪽으로 쓸어서 허리에 놔. 우리가 뒷손이 덩이도 벌리면은, 이렇게안 오죠? 덩, 덩이도 뒤로 가는 손은 힙을 쓸어서 어렸을 때, 허리까지. 그지? 그 다음에 또 힙을 쓸어서 내려서, 그 다음에 벌려서, 차렷으로 온 다음에 아랫배로 나 어렸을때 배운거 그대로 하는거야 엎어고 응. 그거하고 똑같아 기본하고 차렷에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허리 그러니까 이게 일로 오면 안되는 이유를 나는 이제 알았어 조살픔이 하면서 왜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일로 오면 안되는거 근데. 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걸로 하는데 이걸로 춤추면 안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탁 놓고 손목 딱 잡히고 춤은 이렇게, 허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오세와 이렇게 이걸 디딜 때 이렇게 들을 때 이렇게 상하가 누르면서 들어야 돼요. 이렇게 밑에를 누르면서이걸로 하면 춤이 가볍고 학생같이 되고 깊게 치시려면 몸으로 아래쪽으로다시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쁜데 소품이다 벌리잖아 걸어가리잖아 그래서 <웃음> 그러니까 이게 정석대로 하는 게 좋아요 차려져 놓고 이쁜 음. 걸로 또 고친 걸로 하면 이소관을밟고 음. 그래서 그냥 톡석적인기본으로 갑시다 이렇게 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했면만한 이렇게 했을만한 위에 상체의 소상을 빼야돼. 이렇게. 근데 안 빼면 이렇게 딱 이게 들려있어. 이러면 준비자세가 딱딱해. 요거를 싹 내리시고, 이렇게 싹용기서 내리게. 손목도. 이렇게 예뻐요, 앞으로. 음. 그럼 이게 이렇게 들리면 자꾸 자빠진 거야, 앞으로. 안으로 잡혀, 안으로. 음. 그러면 제가 이거 봐. 그대들은 거울이다 내가 이렇게 서있지 않고, 이렇게 서있지않고 이렇게 서있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무대가 길으면 네까지 무조건 여기까지 보는거야 시작 하나, 둘, 셋 네까지는 아직 밑에야 이렇게 버티면 밑에가 안 밑도 밑에. 그 다음에, 둘은 눈동자 있는 높이. 그 다음에, 둘은 눈에서 15도 위에. 그 다음에, 셋. 제가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 은 이렇게, 학교 때 같이 이렇게 셋. 이렇게 해야지. 셋. 셋.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가 딱 들어서 셋. 이렇게. 이거하고 똑같은데 여기 나간 거예요 이게, 여기 발을 잘라서 이렇게 걸레를 짜야 돼, 상하를. 이렇게. 하나, 둘, 둘, 셋.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어깨를 내리면서, 발레인 사람들은 이게 잘 되는데, 한국명은 이게 올라간 사람도 많아. 셋. 여기 이렇게. 컨트롤 션이 안녕하세요까지 가셔야 돼요. 이 몸이 들었다가 컨트롤션이 인사할 때처럼 가셔야 돼요. 소을 올려서 이렇게. 이 모습이 나와야 이뻐요. 창작을 하셔도. 같이 상하가 밑으로 찢어져야 돼, 찢어져. 같이 올라가면 안 돼. 네, 에, 태국 발 들어야 돼. 다시 시작. 하나, 이거를 하나, 해국이로 보기 싫어요. 여기서,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하나, 아. 여기까지가 최고의 수야그 다음에 둘이 밑에서 가라앉 지면 안 되고, 밀어. 자우세를. 둘, 이렇게. 시작. 하나, 둘, 셋. 여기서 틀어지는 거야. 네, 일로 갈 거라고. 이렇게. 이거 들은 거하고 똑같이 그냥 네,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틀어서 가는 거야. 여기 나도. 응. 다시. 시